왔다 와서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포 W로부터 첫 번째 갱고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로부터 각각의 갱고장이 날라왔습니다. 클러스터에서는 빨간갱고장 인포테인먼트에서는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니 바로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상시 널 넉넉하게 기발류를 주입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는 거의 지금 차량을 출고받아서 4 5개월만에 처음으로 받은 경고창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는 연료가 바닥에 가 있고 주행거리가 65km 정도 남았을때 정확하게 플레이트창에서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참고로, 연료를 가득 채우면 50L 정도 들어가며, 금액상으로 한 8만원, 총주행거리는 600km 정도 되겠습니다. 나가야 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바로 주유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넉넉하게 주유를 해서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마침 갱고장을 받는 순간에 아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물론 6 5 k 로라고 되어 있지만 기름에 오일의 검은 바닥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2 0 k 로 정도 더 달리고 시간이 흘렀어야 나중에 주유를 하게 됩니다 주유를 하기 이전에 투싼는 이렇게 운전자에게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알림을 줍니다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의 현황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쭉 해서 나열을 해 줍니다 이 공지를 통해서 쉽게 기름을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셀프로 주유를 하는 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오늘 갱고장이 날라온 것은 65k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런 갱고장이 날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접 셀프 주유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유를 열고 주유할 기름을 선택을 해서 가솔린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득 채우겠습니다 리터를 정하지 않고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냥 풀 가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 1원이 나오는 형태로 해서 주유를 하다 보니까 거의 40 8 l 정도 들어갑니다. 금액으로는 한 7만 6천 원 정도 됐습니다. 아마 투싼이 가득 기름을 채우면은 50리터 정도 들어가고 금액 상으로는 8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600킬로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에. 갱고장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투사는 운전자에게 상황을 인지를 할수 있도록 안내문을 줍니다. 그렇게 이 운전자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대처 과정이 마지막에 보여드린. 주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도요일 유투산 1.6 터보 가솔린으로부터 첫 번째 경고장 받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